요 며칠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마냥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번개 천둥 할거 없이 뭐 하여튼 뭐그 와중에 또비 오는 날 우린 또 열심히 또 일하지 않았습니까? 비 속을 뚫고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또이 와중에 휴가 맞춰서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 뭐, 그렇죠. 휴가 날짜 뭐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비가 그쳤는데 저는 오늘 또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인데 또 와이프 출근하고 어 딸내미는 또 어린이집 가고 집구석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또모여서 오랜만에 일을 좀 하려고 부업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배민 커넥트는 똑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했을 경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하기 좋은 또, 어, 부업이기도 하고요. 요즘 최근에는 젊은 친구분들 또 여성분들이 자전거 또는 이제 킥보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래, 오늘은 또 얼만큼 제가 또 배달할 수 있을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전혀 뭐 감이 잡히지도 않고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입신청 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어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요 회원가입하고 이걸 눌러서 안전하게 운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 물론이죠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 시작을 누르면 커넥터님께 적합한 배달을 찾고 있어요. AI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 뜰 것인지 무척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딱 5분 기다리니까 이렇게 뜨네요. 어. 보니까 비마트 1km 앞에 비마트에서 물건 픽업 받아서 어, 배송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뛰니까 아, 기분이 몹시 지금 흥분되고 있어요. 오랜만에. 어, 도착. 어, 어디지? 여기가 아닌데. 어첫 번째 물건을 받았고요. 어, 배송지는 딱 진짜 바로 앞이네요. 800m 앞이라 금방 갈것 같습니다. 아이 도로는 뭔가요 아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허 어허 어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 가지를 못해 가지를 못해 아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야차 자동차로 하시면 어, 이런 문제 수시로 직면하게돼 있습니다 아 어, 어쩔 수 없는 어, 선택이기에 아, 받아들여야 해요 안전운전 꼭 배달할때마다 걱정되는게 e 제 s a k e I'm in it for keepsake. I'm in s a k e i n a 확실히 집앞이 비마트다 보니까 편하긴 하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도 하루 종일 비마트만 둘것 같아요 하, 근데 또비 오네 계란이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들고 가봅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날짜에 보면 우천시 날씨 할증 3,000원 기대감이 더 고조되네요 또 그래요 어차피 젖은 몸뚱아리 돈이라도 더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쉬는 날인데 회사 일이 더 많아 전화? 전화가 계속 왔네 가다라는 사이에 네 안녕하세요 정네임 배달이 끝나자마자 다시 신규 배달 한건또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달려볼까요? 3,000원 할증. 그렇습니다. 배달료 6,500원. 비마트, 또 비마트. 아, 비가 오니까 비마트죠. 34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출발한 지. 두건 꼈는데 만 원입니다. 이 빗속에 막히는 길을 뚫고 저는 비마트로 배달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비가 올땐비 마트 작년에도 그랬지만 나는 비가 오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다시 이제 배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또 배달 한건 또 비마트예요 비가 오니까 비마트 다 뛰고 있어 차로 하시는 분이 저쪽도 있네 나만 차로 하는 게 아니었어 네, 전무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네. 아 쉬는 날인데 배달하는 중간에 부재중 열두 통 왔어. 아, 아 비가 와. 행복하다. 3천원 할증이 붙는다. 내집 앞이 비마트니까 너는 비마트나 해라. 뭐. 이런 건 아니려는지 뭐 어쨌든 가까운 거리 계속 왔다갔다 왔다 거리니까 이거 어우 생각보다 확실히 시간당 또 배송하는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웃음> 네네송준님그 네. 네.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아 어, 오늘 총 8건 배송을 했고요. 8건 배송해서 53,000원 그리고 뭐더할수 있었는데 전화가 뭐 장난하냐 그냥 업무 좀 보다가 이제 딸내미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직장인이 뭐어 쉬는 날이 어딨어 <웃음>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돈 버는 일이 뭐별거예요 어쨌든 저는 딸내미 픽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지 <웃음> Fast forward but I asked for it Misfit got a quick lit on a crash course From the tatter garment to the tabloid Fuck how I lived it to existence